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스쌤 김경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양한 상품관리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렸는데 가격비교 매칭이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부분 저번 시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셀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을 가격비교를 하고 상위 누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양한 그 솔루션들 중에서 왜이셀러스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이 e 셀러스를 통해서 가격 비교 매칭 어떻게 하는지 상위 노출 을 어떻게 하는지 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단 이 e 셀러스 프로그램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광고가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아무 프로그램이나 소개를 해드릴 순 없겠죠 실제로 제가 6개월 동안 활용을 해보고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 매칭으로 1,2위까지 순위를 올려봤습니다 그랬던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더 믿고 이용하셔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셀러스 프로그램 제가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무엇인가 혜택을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가져온 게 결제를 첫 번째로 하셨을 때한 달을 무료로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두 번째는 할인 쿠폰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원래 가격이 좀더 저렴한 가성비 높은 프로그램인데도 또 할인 해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더 다나쌤의 추천 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분명하게 혜택을 더 받아 가시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셀러스 가입하실 때는 2주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니까 이 영상을 따라 하시면서 회원 가입부터 하시고 2주간 한번 이용을 해보신 다음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결제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어차피 상품관리 프로그램 써야 된다. 가격 비교 매칭해야 된다. 여러분들 상위 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셀러스 프로그램으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했고 다른 프로그램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이셀러스로 이용하셔서 이용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셀러스가좀더 많은 장점들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하고 있고 가격비교 매칭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결과도 보여드리도록 하는 영상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에서 이셀러스 e 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 e s e l l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시면 현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무료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 누르시면 이 주머니 4.5 라고 하는 것으로 무료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체험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뜨십니다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고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회원가입 체크하신 다음에 약관동의 눌러주시고 다음 단계 오시면 아이디, 비밀번호, 성함 쓰시는 거에 인증 필요하시고요. 제너번호 적으신 다음에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 정보 적어주시고 해피콜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으실 건지 광고 수신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추가 정보 선택하는 부분에서 지인 추천 제가 추천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D A N A S A M이라고 해서 다나쌤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솔루션 사용 경험 있으시면은 사용하셨던 프로그램을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은 없음을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품 등록하실 내용을 준비를 하시고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이미지 호스팅에 업로드를 하시고 나셔가지고그 해당하는 경로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0 이미지 호스팅으로 이동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ESM 플러스에서 로그인을 먼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ESM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im.esm.esmplus.com으로 바로 들어오셔도 괜찮은데요 로그인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상품페이지의 이미지들을 파일을 먼저 폴더를 추가하셔서 해당하는 폴더를 네. 상품별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폴더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에 대해가지고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전체적으로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키 누르시면 은 htm 태그 복사 라는 버튼이 나오죠 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이미지들의 링크 주소를 미리 복사 하셔 가지고 다운로드 음, 다운로드라고 하기보다는 음, 이미지 링크 주소를 미리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 놓으세요 그러셔서 이 이미지 링크를 이용해서 상품 등록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 등록을 할때 미리 해당하는 이미지들에 대해 가지고 어, 사용할 이미지들을 사용할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해놓을 때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썸네일들이에요. 썸네일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도 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요. 네,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로 해서 천 곱하기 천으로 미리 또 준비를 해서 해당하는 이미지의 주소를 네 태그로 어,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제가 미리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게 썸네일이죠?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상세페이지로 쓸 것들은 또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태그 복사를 해주시면 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링크 주소를 먼저 받아 놓으세요 제가 썸네일로 만들었던 거랑 상세페이지로 만들었던 거랑 넘버링이 달라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네, 상세페이지로 쓸것 그리고 썸네일로 쓸것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미지 호스팅에 관련해 있는 준비가 끝나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명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상품명을 무엇으로 할지를 정하실 때 25글자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품명은 브랜드명 먼저 넣으시고 모델명 넣으시고 속성값을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뒤쪽에다가는 검색어까지 포함해가지고 25글자가 되면 됩니다 공백 포함해서 25글자인데요 이거는 지마켓 옥션이 25글자에서 잘리기 때문에 25글자로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대표 키워드의 1등 카테고리를 미리 찾아주세요 이거는 네이버 기준으로 해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기준으로 해서 카테고리가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여러분 들이 뭐 실내화다. 네, 그러면은 실내와 카테고리가 네이버에서 어떤 카테고리인지 대표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마켓 옥션 11번가 요거, 요거는 오픈마켓들은 자동으로 카테고리 설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만약 아니 오픈마켓이 아니라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다 라고 하신다면 별도의 카테고리를 미리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실 때 확장 정보로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요런 것들은 해당하는 회사들 별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찾아 놓으시는 게 사실 베스트고 그냥, 이, 이셀러스에서 추천하는, 주머니에서 추천하는 걸로 진행해 주셔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을 하시면 훨씬 더 나으신데, 물론 상품 등록을 하실 때, G마켓 옥션, 뭐, 11번가 등등의 사이트는 수수료가 13% 정도를 생각을 해 주시고, 얘네들은 또 할인 쿠폰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할인쿠폰이 붙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해당하는 수수료를 한 진짜 높게 잡아서 한 15%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본 판매가 기준으로 만약에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해서 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신다. 그러신다면 수수료가 10% 정도 더 비싸니까 오픈마켓들은 만천원 정도로 등록을 하신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선정하시는 게더 낫고요.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1% 정도가 되기는 하는데 얘네들은 무료배송일 때더상위노출이더잘 되죠 그런 거에다가 무료배송이니까 배송료를 더 해가지고 넣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한 13,000원 정도? 아니면 뭐 14,000원 정도로 상품 등록하시는 게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니까 오픈마켓들에다가는 천원 정도 10% 정도 인상을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쿠팡 그 외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배송일 때배송료를더 해주시고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판매가를 미리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없는 단품으로 올리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단품으로 등록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주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품 등록을 해볼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셀러스를 통해서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마켓을 연동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적어볼게요 마켓 연동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어, 배송지 별로 음, 그리고 카테고리 별로 미리 음, 그 해당하는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한마디로 전송을 시킬 때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품들을 등록을 하는 거면 미리 실내와 카테고리에 우리가 상품 등록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3PL 회사를 쓸 때도 있고 위탁 도매 회사를 쓸 때도 있고 좀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품이나 배송 정보들을 미리 이 해당하는 어 마켓들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그 정보를 불러와서 저희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지들은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마켓들에 미리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놓으시고 입력을 해놓으신 다음에 이슬러스에 e 불러와서 배송지 별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시고 등록을 하시면 배송 정보 칸을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 오류 없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통합관리 솔루션을 통합관리 솔루션 한마디로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을 이용을 할 때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게 이미지 등록을 어, 이미지 포스팅에 등록해 놓기 왜냐하면 다양한 마켓들의 상품을 다 등록해 놓고 그 이미지를 한꺼번에 수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이고요 그때 사용하시는 게 이베이를 사용하라는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을 좀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 두번째는 마켓 별로 배송지 반품지 이 부분들을 미리 여러분들 입력을 해놔야 그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셀러스에 e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것을 템플릿화를 만들어서 등록해야지 빠르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길 바라고 상품 등록할 내용 미리 정리해놓기 여기까지 해 놓으시게 되면 상품 등록 하실 때 속도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획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미리 시켜 줄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매칭을 좀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상품 등록 하실 때 저희 같은 오래된 창업자들은 미리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상품 등록을 해요 근데 초보일 때 이런 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시니까 이런 내용들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엑셀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메모장에 하셔도 되고 뭐 어디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시니까 미리 정리만 좀잘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에 있으신 메뉴를 클릭하셔서 사이트 아이디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이트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추가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마켓들을 여러분들이 api 연동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켓을 등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등록을 하시고 나셔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닫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연동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수집해와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다른 마켓에 내보낼 수도 있고 어, 또는 여러분들이 새로 등록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원본 상품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예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미 상품을 몇가지 등록을 해왔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상품을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상품을 등록을 할때 상품명에는 일단 어,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 상품 글자 수가 50% 바이트까지 가능해요 25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명은 길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과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의 모델명 그리고 뒤쪽에서 어, 추가로 사용해줄 키워드를 최소한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상품 등록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상품명은 사실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키워드를 단어 단위로 넣어서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카텔, 어, 카텔 "라고 해서 일단 네이버에서 1등 하고 있는 해당하는 키워드의 카테고리를 이곳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해당하는 카테고리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더블클릭을 해 주시면 사이트별로 우리가 업로드를 할어 그 해당하는 사이트별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편안하게 카테고리들을 찾아줍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해당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유사한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매칭하는 기능이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또 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코드가 있으시면 입력해주시고 판매가 입력과 그리고 원산지 표기는 마켓에 따라서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켓에 따라서 원산지 표기가 필수인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 원산지 표기는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실 때이 하단에 나오시는 것처럼 어 저는 음 지마켓 옥션에 있는 이미지 호스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미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 다양한 마켓들에서 어 이미지를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수정하실 수 있고 나중에 호스팅에서 이미지만 바꿔서 사용하시게 되면 전체 마켓들에서 한꺼번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어 지마켓 옥션에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 정보로 들어가시게 되면 브랜드와 모델명 그리고 제조사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칸은 여러분들이 꼭 입력을 해주셔야 마켓들별로 내보냈을 때 브랜드 모델명 제조사 기준으로 해서 상품이 묶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은 꼭 필수로 여러분들이 입력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 이셀러스 유튜브를 보시면서 좀더 구체적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고 말씀드렸다시피 해당하는 이 저희 이셀러스를 제가 추천하는 기능 중에 또 제일 좋은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려우셨을 때 바로 원격 교육을 신청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어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셀러스를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본 상품을 하나를 만드셨으면 해당하는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작업 대기로 넘겨주신 다음에. 작업대기에 지금 걸려져 있는 것을 등록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작업대기에 넣어놓는 것을 어느 마켓에 올릴 건지 저희가 선택을 해주고 해당하는 마켓들 별로 주의사항들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업로드 하실 때 문제가 없으신지 주의사항을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수등록을 눌러주시면 여러 마켓에 동시에 등록하겠다는 뜻이 되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는 경우에는 상품이 단품일 때 등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등록하신 다음에 최소 한 2에서 3주 정도는 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등록하시고 나셔가지고 카탈로그로 제대로 가격 비교를 잘 묶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당하는 상품이 어, 카테고리로 해서 묶이게 되고 해당하는 마켓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저렴하게 되면은 상단에 올라올 수있으신 꼭 상품 등록을 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이 잘 묶이는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꼭 여러분들께서 상의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격 비교 매칭 참 쉽죠 다양한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고 또 관리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각각 내가 필요할 때마다 또 결제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지 않나 가성비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상품 등록하실 거라면 좀더 빠른 속도로 좀더 안정감 넘치는 상품 등록하시고 좀더 상위 노출 되셔가지고 많은 매출 일으켜 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은쌤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